쫄랭쫄랭 안녕하십니까 소리아빠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은 오토바이를 처음으로 배울 때 어떻게 시작하셨나요? 어, 막상 바이크 인문을 하자니 막막하고 무엇부터 해야할지 몰라 답답하지 않으셨나요? 물론 지인에게 배울 수도 있고 혼자서 용감히 도전해 볼 수도 있겠지만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은 역시 라이딩스쿨에서 제대로 배우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은 레인조 아카데미의 입문자 과정을 간단히 소개해드리는 영상으로 찾아왔습니다. 레인조 입문자 과정은 처음으로 바이크를 접하거나 오래전에 잠깐 탔다가 재입문하시는 분들을 위한 과정입니다. 전문 교육 강사들이 바이크의 기본 동작원리부터 조작방법까지 차근차근 설명해드리고 출발과 정지를 보시는 것처럼 1대1로부터 안전하게 교육해드립니다. 입문자 과정은 레인조 강사들 다이어트 하는 날이에요. 저렇게 뛰어야 되거든요. 이게 바로 일도 하고 운동도 하는 그런 신의 직장인가요? 저도 예외는 아니고요 입문자 분들이 하실 수 있는 실수를 최대한 줄여드리고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는게 저희 강사들의 일입니다. 전문가가 옆에 붙어 있으니까 교육생 분들도 마음 든든해 하시더라고요 기본적인 출발정지를 배운 후에 가벼운 유턴을 가르쳐드려요. 어렵게만 생각했던 유턴을 쉽게 가르쳐드리니까 무척들 좋아하십니다. 오른쪽과 왼쪽 모두 익숙해지면 팔자 돌기로 응용도 좀해보고요 교육장이 넓기 때문에 동시에 여섯 분이 교육을 받기에 충분한 공간입니다. 다른 바이크와 충돌하거나 벽으로 튀어나갈 염려가 없어서 마음놓고 연습하실 수 있다는게 강사로서도 참 마음 편하고 좋습니다 입문자분들이 아셔야 할 오토바이 브레이크 특성도 이렇게 시범을 통해 확실히 가르쳐 드리고요 클러치 조작, 기어 조작 같은 그런 부분들이 부담스러우셨던 분들도 너무너무 쉽게 주행하는 단계까지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사실 이때가 되면 대부분 교육생분들의 얼굴에서 미소가 떠나질 않으세요. 아침에 교육장을 방문할 때만 해도 겨우 하루 배운다고 오토바이를 제대로 탈수 있는 건가? 하는 의구심이 많으셨던 걸 저희는 잘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달리고 있는 스스로가 대견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주 큰 성취감을 맛보는 순간이 바로 지금입니다 이때쯤이 되면 저희 교육강사들도 무척 기분이 좋아집니다 일하면서 큰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거든요 레인조에 오실 때는 아무것도 가져오실 필요가 없다는 거 알고 계시죠? 벨멧부터 부츠까지 약 140만원 상당의 보호장비 세트 일체를 무상으로 대여해 드립니다 혹시 모를 교육중 안전사고를 대비해 상해보험도 확실히 들어드리고 있고요 혹시 바이크를 망가뜨리셔도 일체의 술비를 받지 않으니까 너무들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렇게까지 해드리는 곳이 또 있나요? 음... 교육용 바이크는 키 작은분들을 위한 125cc 미니바이크부터 표준사이즈의 커터급, bmw, 퍼스트바나, 혼다바이크등으로 교육을 하니까 원하시는 바이크로 골라 타실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바이크가 레플리카든 할리같은 아메리칸 바이크든 어떤 장르의 바이크든 모든 바이크의 기본은 같기 때문에 개인조 입문자 과정을 배우신 분들이라면 아주 손쉽게 자기바이크에 적응하실 수 있으시답니다. 오늘은 레인조 아카데미의 입문자 과정을 간단히 소개해드리는 영상이었습니다. 모두들 안전하게 바이크 잘 배우셔서 건강한 바이크 라이프를 즐기시길 저와 레인조가 응원합니다. 자 그럼 또 교육장에서 소리아빠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